<목소리> 자, 배터리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조금 교환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대구 <목소리> 구광현 고문님 자문위원장이죠. 자문위원장 대 시니어 초청 척구 대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ій 3 r e f l e 이 UNDO activated w 게임은 시메릭과 울산남구비의 게임입니다. 울산남구비와 시메릭 13대9로 시메릭이 4점 앞서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울산남구비가 2점을 획득해서 13대10, 13대10으로 울산남구비, 시메릭 3점 앞서고 있는 시메릭입니다. 시니무 대회에 출전을 했고요. 현재 리포트 리포트 경남 울산 그리고 시네릭 대구 시네릭과 울산 남보비13대 11로 계속해서 울산 남보비가 2점 뒤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점수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I'm <astically> going <cheering> yeah! hey, yeah, yeah. yeah, to get you. to g e e g o 일로 우삼남구기와 시메리 커트 체인지 모드 게임 21점 단 세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메리아 예, 여기는 21점 게임이 아니네요 15점 3세트 게임인것 같습니다 시네리에서 첫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첫 세트는 시메릭에서 첫 세트를 가져가고 지금 우산남구비와 시메릭 3판 2승대 첫 세트 시메릭에서 가져가고 4대2로 남구비 우산남구비가 2점 리듬 그금 이것도 쭉배터하고들어가 아이스 토끼 주아 삼13대13 아, 초박빙입니다. 우산 남구와 시메리, 우산 남구와 시메리 13대 3, 13대 1 3 그런데 첫 세트는 시메리에서 일단은 앞선 대화를 했고요. 1 4대 13. 자, 이번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시메리에서 일단 이 게임 자체는 8강, 4강이 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만. o <laughs> h 그 화질이 제대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That one. 자초청부를 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사람과 예! 시메리카 예! 6대4 초밥형이네 세트소파 1대1 음 그러니까 이거 결승인 것 아! 예! 아! Lewis 자 이거 결승인것 같습니다 자 시메리카 우산남국이결승인것 같아요 저저저차 지금부터 시0대1부 결승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룡 신성기업 대구시정우연장대신여초점정보대에 오늘 시내 1국 대승전을 김강로 강우연장대기 대공교수을서현장 이번 경제를 보시고 리포트에서 대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승전 오른침은 심메리일산일산신리팀이 되겠습니다. 모은 여러분께서는 선청자 여러분이 다시 심상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렷, 보부생활의 열맹 바로 자, 결승입니다. 아, 결승. 자, 울산 남구 위아 시메리 60대 시니어부 대신표를 못 봤는데 뭐 보통 저렇게 인사 정도 할정도입니다 결성전에서 인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제로도 60세, 65세 분리가 되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광현 고모님께서 같이 사진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멀어서 잘보이지는 못했지만 보통 이런 지순 장시에 초청대회까지 해서 하는 경우는 제가 아직 들어본 바는 없는데 영상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영상이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 다 어느 정도 추억이 됩니다. 여기 보고 안 보고 시청률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추억을 남기는 거죠. 추억. 뭐 저조차도 이 나이가 돼서 결국 대회를 할수 있을지 족구를 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아, 60이 넘게 해서 이런 초코대회까지 나오고 실순 잔치 기념으로 초코대회를 할수 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영광입니다. 이 결승입니다. 1부 2부 60대 1부 요거는 2부 요는 3부 60대 1부 부 3부 현재 60대 시니어부 조코대회도 1부 2부 3부로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1부 2부 3부 분리가 되어 있고 현재 게임은 60대 부 1부 게임 1부 의산왕구비와 대구의 시메리 1부 결승전 되겠습니다 네, 보고서에 올립니다. 제가 호명한, 호명가 보고서에 좀들수주는면 고맙겠습니다. 또심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 송비준, 정학기, 이동환 이병환, 박학권, 신수박수경 김재현, 이 호명한 팀은 보고서로 봐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아니 뭐 자, 괜찮습좀거어 형이에요 급제 안 해도 되겠죠? 급안 해도 되겠죠 잠시만요, 사장님. <웃음> 앞에 그다 가리갖고. 好好好 oh, oh. yes, 老公 자포로야수이구나 아, 12대5로 울산 왕구 앞서고 있습니다 13대 5, 아, 하고는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사실 아까 같은 경우는 거의 기둥기둥 했었는데 13대 5로 우삼남구가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게임은 시니어부 1부입니다. 오늘 60대 부시니어부 게임은 1부, 2부, 3부로 분리가 해서 대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신의 이구, 골스, 천교 시메리, 시메리, 선교, 선교 팀은3포트 사포트에서 격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아 잡아, 다음 잡아. 솔직히, 진노기를 이렇게 권참여 진노기 아니고, 진노기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권참여는, 진노하고이사진고이자신 그런 건, 근데, 갱아 처음부터, 갱갱이가, 갱사람이. 자, 울산 남구비와 시메리 울산 남구비와 시메리 3판 이승제의 1세트는 울산 남구비가 첫세트를 먼저 가져왔습니다. 6대5로 울산 남구비 1점 리드 울산 남구비와 슈메리 7대7 초박 등인데 첫 세트는 울산 남구비에서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신의 3부 결승, 신호섭타, 유서사바에 유우사바에, 베스트파티가, 유포운동유포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바로마4대원으다 있어 I want to switch on you. 정말, 손희진 씨 공경한다고 하고 있는데. 와우 어? okay. 어? 가와 고맙습니다. <목소리> 다 <목소리> It s e e m g 농구 비와 시메르 초 박빙이야. 일부 60대 시니어부 일부 결승전. 사토스고와1대 1. 남구비와 시네리. 울산 낭구비와 시메리 울산 낭구비와 시네리 60대 시니어부 일부 게임입니다. 60대 시니어부 일부 게임 울산 낭구비와 시메리 세터스코어 1대1, 3대1로 1점 앞서고 있는 울산 낭구임 게임. 일부 게임입니다. 맞 가자. 던이어 세트수 고아 1대1에 4대2로 2점 앞서고 있는 울산 남구비와 시메리 울산 남구비와 시메리 60대1부 게임 2점 앞서고 있는 울산 남구비 많은 관중들이 비해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꺼내. 어? 어 주세요, 오, ]No 아 맞아. 둘, 셋! 진가나가가 해. 네. 자, 바 아! 고아 잡아. 아, 수비가 대단합니다. 울산 낭구비 60대 시내부 수비가 아주 좋네요. 어, 막상막합니다. 세트토스코아 1대1, 울산 낭구비와 시메리 6대1로 울산 낭구비가 4점 리드. 아, 아쉬운 서브. 아쉬운 서브. 자, 6대3으로 울산 남구비 3점 리드 아, 60대 배우 신의 여부들은 거의 서브를 돌리는 서브로 많이 넣습니다. 와, 아, 에이키 이거는 일반보다 받기 힘들어요. 아, 아 공육수 대단합니다. 야, 저 정도 각이 나오네요. 울산남구 비와 시베델 7대3, 4점 리더, 울산남구 비가 4점 리더하고 있습니다. 아, 권교수 아타존도, 각이 아주 깊은 A를 한번 찾아니다 아, 이거조차도 쉽게 받을 수 없죠. 깜짝 놀랬보 있습니다. 아. 빠다는 없었지만 구석구석 아, 60대 부치고도 엄청난 실력들이죠. 박들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빠다 보다 서부도 무시 못하죠. 일반 부들만 비교할수 없겠지만 아, 60대 치고 저렇게 차릴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아 비비고 아흐리타 나왔다 강약 조절 힘 조절이 좋네요 우산낭구비와시메리아오반가요 아니네 아니네 체인지입니다 체인지 세트스코어 1대1 60대 부 시니어부 60대 시니어부 1부 결승전 울산 낭고비가 대구까지 올 정도면은 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오지 않았겠나 생각했는데 역시나 실력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60대부 시녀부 결승전 울산 낭고비와 시메리8대 4로 4점, 4점, 4점 리드하고 있습니다. 울산 낭고비가 4점 리드. 초박빙이네요. 세트 스파는 100대 리드입니 아니요. 아, 좀스 Thôi, chết, vâng, v â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자자아아 아 o 빨리 힘내가 해봐 이이 d e e p e jetzt kommt e 수코 1대 1, 8대 9로 울산 남구 비 1점 리드. 2부 시입니다신 2부. 자 울산 남구 비와 시메리 엑스트스코1대 1. 현재 점수 9대9초밥빙의종점입니다라 오늘, 오늘, 공동 3위 신여이브 좋은 사람들 이동은 3 0회이 선포되어서 안경, 보상선들 거듭기에상과 성공을 거릅니다. 2 0 2년1월1 3일 새우 광시도에서회인 방역 수받대 상품 등록입니다. 무슨 일이다 상품. 너무 고생하세어 됐어! 내 자, 울산 남구비와 시메리 엑세트스과 1대1의 현재 10대1로 울산 남구가 2점 앞서고 있다가 현재 12대11 초박빙이네요 일부 결승전 답습니다 60대부 시내어 60대 시내어 부 결승전 일부 결승전 12대 11 1점 앞서고 있는 울산 남구 아 공격 좋습니다 아, 울산 남구 공격수 공격 좋아요 13대 11로 울산 남구가 시메리카 게임하고 있지만은 2점 리드 울산 남구가 시메리카 옥산남구에서 2점 미드 최종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여기서 우승팀이 가려집니다 세트스코어 1대1 13대11로 옥산남구가 2점 미드 아 지장이 멋지다 아, 초박빙입니다. 13대 12, 13대 12, 울산낭구와 시메리. 초박빙입니다. 세트스 광안 1대1. 60대 신의 어부 결승자. 울산낭구와 대구 시메리. 아, 걸렸습니다. 아, 알고 들어오죠. 자, 여기서, 여기서! 자, 흔들렸고, 넘겨줍니다. 자, 시메르게서 토스 올리고, 자, 아하! 이게 결정적입니다. 아, 이런 아쉬운. 자, 14대 12, 울산 남구에서 2점 리드 60대 신의 부 결승전. 아, 2점 리더하고 있는 울산왕구. 아, 이게 결승전이네요. 대구와 울산. 자, 아직 공은 둥굽니다. 모릅니다. 끝까지 가봐야 되죠. 족구공은 둥글어요 자, 울산에서 서부. 그리고, 자, 시메르 공격. 아, 쉽게 받아내고. 자, 수비 하나 해줘야 되죠. 수비 하나 해줘. 수비! 아하! 비비는 거에서 갚았습니다. 아, 울산 남구와 대구 시메리. 아, 박진감 넘치는 결승전. 아, 좀 아쉽습니다. 15대11호, 울산 남구가 최종 60대1부에서 우승을 가져갑니다 아, 야, 졌다고성질 내는 거 뭐여? 자, 시메리 계속 빨빨리 돌아갑니다. 시간 없다고. 왜서 있냐고. 자. 초박빙의 게임, 결승전, 6 0대부시니어부1부 초박빙 게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2부6 0대2부 결승전, 게임으로 가보겠습니다. 6 0대부2부 결승전, 게임. 자달구 o 회원님 1 n it, 트 철거 좀 부탁드립니다 달구벌 회원님 1퍼트1퍼트 철수 이선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자 모든 게임이 대부분 끝난 것 같고요 2부 결승전 끝났고 아 1부 결승전 끝났고 2부 결승전입니다 나라, 나라, 나라. 나랍니다 나라는 데 <웃음> 유스마일 토스군 나라는 데 좌수비가 자꾸 들어오니까 나라니다 60대 신여부 2부 결승전 6대 8로 뉴 스마일 2점 리더. 첫 세트는 뉴 스마일에서 가져갔습니다. 지금 인아웃 때문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항상 족구대회를 하면 인아웃 문제가 항상 벌어지죠. 자, 이런 것에 흔들리면 게임 진능이 제대로 안될수 있습니다. 6대8로2점 리드 하고 있는 뉴스 마일 이노스 타와 유스마일60대2부 결승전, 끝나고 현재 60대 2부 결승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운동장에 모든 조커네트를 현재 걷고 있죠. 1부 결승전도 끝이 나고 2부 결승전입니다. 이노스타와 유스마일 아우 쉽게 봤습니다. 6대 9로 3점 리드하고 있는 유스마일 공격. 여성부 실력도 대단해요. 어, 예, 어, 각도 어, 좋고. 여성부 수비 실력이 대단합니다. 아, 이거는 공격수가 잡아야 돼. 네, 우수비가 들어와서 잡을 거는, 네, 코스나 공격수가 잡아주면 좋습니다. 자, 6대10으로 4점 리드하고 있는 뉴스마이 나라입니다. 나아라, 나아라. 네, 충분히 그정도 잡는다. 나라. 거의 70이 다 돼가는 형님인데. 어, 아. 아, 수비 실력 좋아요. 이노스타 여성부 수비 실력 좋습니다. 아, 놓는 거에서 1점을 또. 획득을 했습니다. 이노스타, 좌수비, 우수비 여성분들도 예전부터 축구를 좀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소리> <목소리> 16시 <놀람> 니 <놀람> <놀람> <놀람> <놀람> 이요 일일 이삼, 삼사, 네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두, 삼, 사,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열, 한, 두, 삼, 사, 다섯, 여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두, 삼, 사, 다 삼급 들리십니다 칠만 칠만 칠만 칠만 칠만 칠만 칠만 칠만 칠만 칠만 칠 나르에 보고 서온 거. 는 니키마 팀바디오, 시다리 아한번더와주세요 자12대 11로 유스마일 1점 앞서고 있습니다. 첫 세트는 유스마일에서 1점을 한 세트를 먼저 가지고 왔고요. 이노스타와 유스마일 60대 신의어 2부 결승전. 아! 각주 왔는데 쉽게 받아내고. 아하. 자수비가 얘기해 줘야 되는게 아니고 우수비가 얘기를 해줘야 되죠. 이노스타 우수비가 이나우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13대 11로 2점 리드하고 있는 뉴스마일 서브. 자 약간 흔들린 것 같지만은 괜찮습니다. 쭉. 아아 아. 아쉽습니다. 자13대12초 박빙입니다. 13대12초 박빙. 이노스타와 뉴스마일의 60대 2부 결승전. 이노스타의 좌수비, 우수비는 여성부. 아, 네. 어쩔 수 없죠. 14대 12 매치. 14대 12 매치. 첫 세트, 유스마일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서 1점을 획득한다면 60대 부 2부 결승. 우승은 유스마일입니다. 아하, 아하, 아하, 살리냅니다. 자, 14대12 초박비 이노스타 만만치 않습니다. 여성부 두부. 아, 이건 못 봤습니다. 어쩔 저 없죠 잘 찾는 건못 봤습니다. 자, 이노스타. 아, 60대분은 거의 빠따가 필요 없어요. 우석, 우석. 스킬이 중요하죠, 스킬. 스킬 좋고 스킬이 중요합니다. 이노스타와 유스마이 14대13 초박비 2부 결석. 와, 차냅니다. 아 차냅니다! 아쉽게 이걸 차내네요 하하. 자 3세트 가야되나요? 힘드실건데 3세트 가야되나요? 14대14 60대부 2부 결승전 첫 세트는 유스마일에서 득점을 했고자 두세트 두 번째 세트 14대14 결승 자 여기서 한 점을 내면 3세트를 가느냐? 마무리하느냐? 아! 유스마일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아, 그니까, 들어와주세요서부터부터시작하겠천부터시작하니서부서부터 알지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13일, 대우광시조끼회자원현 김광룡. 상장. 자, 상, 상품. 상품. 상품. 하선 더다 자, 이거, 페이방민, 한선더 나오세요. 다못 봤습니다. 아이 씨. 상품 떴네. 아, 이거 거이이분은 저는 많이 어 상품. 기념겠습니다 아, 그걸 그걸 자, 다음 이보성 치메 우리 메리 준비해 주세요. 두명 나오세요. 명. 세명세 명. 명 나오세요. 상품이 너무 많아서 세명 나와야 됩니다. 아, 자 이보성, 이보성 메리 빨리 나오세요. 이부 우승, 신형 이부 우승, 시메리. 이 팀은 김광용 대구시 자본위원 적구대회에서 상계와 같이 우승 성적을 거뒀기에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13일, 대구광시 족구협회 자본위원 김광룡. 자, 축하드립니다. 자, 상, 상품 너무 많습니다. 나눠서, 나눠서. 아 상품 너무 조심합니다. 네, 을 살려야 겠습니다. 가 어, 소리야. 어, 소 아, 야 어, 소리야. 어, 소리야. 어, 소리야. 어, 소리야. 어, 어, 소리 어, 신여 잠복 이노스다 이노스다 뉴스마일 준비해가 보부스 앞으로 오세요. 네김강용 실성 이홍 네, 대구시 자문위원장배 신여 적국. 대회가 예,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따라 예, 마무리됐습니다. 우선 예, 마지막 시상식을 하기 전에 우리 그 김광용 예, 자원협의 마지막 예의사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족구 동호인 여러분, 자, 오랜 시간 동안, 아, 무 못할 하게 어, 대회를 잘 진행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또 어, 건강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활기찬 모습으로, 우리, 저, 어저 행사와 대회 임해주신데 대해서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다음에 이제 가까이 대가 멋있게 다시 한번 만납시다. 예. <웃음> 예 우리 동원 회원들, 예 우리 경남여자원 회원들 칭장 그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습니다자 <웃음> 이어서 시상하겠습니다. 시니어 3부 준우성 이호섰다 나오세요. 시상은 김광용고모님자문위원의 시상하겠습니다. 신년3부준우서 이노스타 위팀은 김광용 대구시 자문위원 족구 대회에서 상기와 같이 우산 승을거뒀기에 3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13일 대구광룡시 족구협회 자문위원 김광룡 상품 줄여서 상품 드리겠습니다. 상품 많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념 촬영, 기념 촬영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뉴스바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뉴스바이 다 들어오세요. 다, 다 들어오세요. 뉴스바이 우승. 고성. 우승팀 다 들어오세요. 신약 3부 우승 뉴스바이. 이승만 김광명 대무실 자문의 벽부대에서 상기와 같이 우사 소리를 거듭해방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13일 대우광시 조구옆에서보오는이방표 상품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품 중요한데니한사 사람 한 사람 사람 한사 사람 한마 하나씩 사사사사 기념, 촬영 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오세요 위에 고 7순 기념, 대구시에서는 자문위원장 배로 해서 초보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의어구 클럽들이 참석을 하셨고 초청대회까지 해서 경남과 그리고 경북에서도 참석을 하셨고 아무튼 오늘 7순 단세는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 새벽에 비가 좀 왔는데 다행히 날씨가 오늘 워낙 화창했기 때문에 성황리에 칠순잔치 조급에 멋지게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